안녕하세요. 어, 일단, <웃음> 일단 저는 대전에서 온 영걸이라고 합니다. 은둔한지는 거의 한1년반 정도 됐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은둔에서 빠져나오는 상태고 은둔용 메토리에 대한 문제를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 어, 다음은 제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니아라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은둔 경력 자체는 한 6년 정도 돼요. 6년 정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극복하는 도중이고 이제 은둔 고립 청년분들과 소통 공감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막 열심히 하던 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이라고 하고요. 저는 완전히 고립... 청년이었다 라고 하면 그거는한 2년 정도인 것 같고 저는 이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잘 됐으면 좋겠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경기도에서 왔고요운동경력은 2년 정도 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희 앞에 이렇게 카드가 있잖아요 어, 카드가 있는데 여기에 질문이 적혀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네.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너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어떤 점이 달라지면 너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수 있을까? <웃음> 솔직히 기적을 바라진 않아요. 제가 거의 한 1년 전에 자살 시도를 한번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도 되게 어차피 좋아진다고 해도 어차피 다시 또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힘든 거를 이제 또 다시 겪기는 싫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자살 시도를 했다가 되게 실패를 썼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제 본질 자체는 달라지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나오려면, 저의 이런 내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이런 열등감? 아니면, 가정 환경? 아니면, 주변 사람들? 그런 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공감해요. 은둔 청년에 대한 시각 자체가, 은둔 청년이면 무조건 어두워야 되고, 상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식이 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보면은 은둔청년은 막 나고자 같은 이미지고 그래서 은둔청년에 대한 인식이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뀌었다면 이제 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네. 고립 은둔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는 어때? 사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제이님은 혹시 가족과는 잘 지내시나요? 운동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처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할수 있어요 음. 네. 일단 네. 오늘의 기분은 어떤지 굉장히 슬퍼요 좀 많이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뭔가 여행하는 기분으로 <웃음> 여기로 왔기 때문에 <웃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웃음> 그냥 빨리 가고 싶은데? 어, 뽑아보고 싶신분 싶은 있으세요? 어, 저 뽑을래요 네. 좋아요 고립운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야? 지금 상황에서는 일,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부모님한테 이게 내색은 안 하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제 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막 그런 현타가 오더라고요. 네.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유로우려면 그러니까 그에 따른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게 있긴 한데 알바 같은 게 되게 아직까지도 무섭더라고요. 알바를 하는데 아 이걸 못 해가지고 다시 또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게 되게 커가지고. 저는 하... 원래는 주변 눈치 보고 그러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정말 힘든 것이 뭐냐면, 이제 고립운둔 청년을 지원하는 쪽과 그리고 고립운둔을 하는 사람들 간에 괴리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고립운둔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거는 짜잘한 소통, 그런 거를 원하는데 지원하는 측에서는 뭔가 그냥 단발성인 그런 걸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과가 보이는 거. 그런 걸 원하다 보니까 참여를 하셨던 분들도 다시 운둔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현탐이 오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어,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1년 동안 언더니 외토리 지원 정책, 그 그러니까 네.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 음. 단발적으로 몇 개월만 이렇게 지원해주고 끝이면은 되게 힘들지 않을까 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음. 이제는 그런 지원을 받은 사람들끼리 자율적으로게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이런 모임터에서. 관계를 맺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모이거나 그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말고도 은둔형 외톨이는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뭐 추정치가 뭐 백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그냥 단순하게 딱 생각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거랑 음. 정서적인 거. 아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약간 그거랑 가족이랑 사이가 나쁘지 않고 이그 사회적으로 나쁘지 않아도 나는 약간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약간 음. 그런 느낌이랄까요? 약간 그런 TV도 그렇고 다른 데를 보면 막잘 이렇게 지내는 게 많다 보니까 약간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를 보면서 약간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음. 그런 게좀 있어서 음. 약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를 끊임없이 계속 반추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저를 안 좋게 이렇게 끌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기준이 자신이어야 되는데 아, 그렇죠. 자꾸 타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아 맞아요, 그건거 같아요. 음. 되게 이런 생각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열등감 느끼는 그런 학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름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그런 대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명문 대학교 근처를 이제 버스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엄청 그런 게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안 좋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게 되게 심해졌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문제가 크잖아요. 다들 경쟁하게 해서 누가 누가 잘났나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 약간 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성공한 상? 음. 다양성보다는 이게 되고 싶다 이게 기준이다 이런 느낌이어서 만약에 이렇게 살아도 내가 만족하면 나쁘지 않은데 약간 시선 있잖아요 우리나라 특유의 남이랑 나도 모르게 비교하고 자꾸 미디어나 이런 데서도 사회적인 문제인데 약간 개인적으로 좀 돌리는 그런 거를 좀 약간 조장하는 그런 게 어느 순간 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 약간 그런 다른 학원 같은 걸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웃음> 되게 심한 거는. 여러분들 놀이공원 가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있어요. 아, 어, 저는 없어요. 일단은 저는 그런 사소한 경험까지 일단 못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단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환경에 잘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껴야 된다. 약간 그런 게 많으셨거든요. 지금 와서 이 결과물이 되게 경험을 못 해봤고 제가 뭘 잘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점이 좀 달랐다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네. 최인님은 뭐 힘든 게 혹시 있으셨을까요? 오늘도 똑같을 거고. 음. 내일도 똑같을 거고. 음. 그 다음 날도 똑같을 거라는 거. 음. 아, 근데 공감해요. <웃음> 네, 그렇죠. 맞아. 그것도 힘들었지. 생활 패턴이. 맨날 똑같으면서 아, 내일도 그렇겠구나 모레도 그렇게 했구나 난 앞으로도 이럴까 하면서 생각했던 거 그것도 힘들었죠. 제 한번 음. 뽑아볼까요? 자, 어 너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너의 아픔과 상처에 큰 위안을 받을 것 같아. 글쎄요, 그냥 일상적인 말 있잖아요. 뭐밥 음. 먹었니? 나랑 어디 갈래? 뭐 아니면 오늘은 어땠어? 뭐 기분은 어때? 이런 그냥 되게 똑같이 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를 필요로 하는 말을 해주면 은 저는 위안을 받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을 너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무엇일까? 도움이라... 저에게 필요하다기보다 인식이 좀... 그냥 옆집에 있는 누가 이제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꼭 이렇게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음. 굳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우영우처럼 약간 그렇게 좀 됐으면 인식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은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은둔해서 빠져나오기 전에는 되게 하루 종일 그냥 핸드폰하고 그.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반복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제가 일단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형 외톨이라는 단어 자체도 몰랐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운동형 외톨이들의 자립을 정말로 도와주고 싶다면 자아를 찾는 거, 그런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방금 네. 하신 말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런 거에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런 것도 몰랐고, 그리고 남들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줬었는데 그마저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거 누구라도 할수 있지. 뭐 이딴게 장점이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음 확실히 그렇게 자립하는 데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확실히 이렇게. 많은 그런 정보나 많은 그런 문제가 와도 약간 이렇게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아.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신뢰요 모든 음. 청년들이 밖에 못 나가는 이유는 바깥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 신뢰가 없어서 아. 네, 그러니까 신뢰가 그러니까 무섭지 않다 사회가 우리도 할수 있다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음. 네. 조금이라도 온전 청년들한테 힘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싶지 않았는데 나왔습니다. 아무도 사람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다. 사람에 집중해졌으면 좋겠어요. 문제보다. 지금 힘든 거를 남이랑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힘든 게 바늘 하나만큼의 찔렸을 때 아픔이더라도 아픈 건 아픈 거니까 자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지 말고 이렇게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는 거 자체가 좀 많이 무서웠어요 왜냐면 다시 일을 했을 때 내가 상처를 다시 그 상처를 다시 안 받을 자신이 아니면 그런 환경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사회적으로 아 너는 이제 이번에 다시 일을 한다 해도 이제 같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신뢰를 줄수 있다면 그러면 좀더 나오기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은둔에서 벗어난 게 그렇게 제가 뭐더 특별하게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지원 기관에서 이렇게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탈출할 수 있게 된 거지 나올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은 그래서 이 기관에 대해서 이 두더지 덤골 그리고 CG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용기 내서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고 손을 내미셔도 상관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